뚝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어제 저녁 네이버 실검을 아마 보셨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 네이버 검색어 실검 1위가 에어팟 프로였죠. 어, 기존에 이제 12월이나 뭐 출시 예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 모델이 어제 기습 출시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어, 역시 뭐 그간에 이제 많은 유튜버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그 디자인과 형태를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고, 뭐,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습 출시된 네오팟 프로. 자, 프로라는 모델명이 달린 만큼 좀 특별한 기능이 달려있을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텐데요. 역시나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뭐, 종전에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디자인적으로 예상을 하셨다시피, 커널형 디자인 선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포켓몬스터의 모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디자인 선택을 했는데 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선택을 해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조금 더 음악이나 게임, 영화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이 따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소니의 헤드폰에서 채택된 기술처럼 말이죠 전체적으로 오픈형보다는 커너형을 선호하시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 전반적으로 좀 이전 에어팟보다 짧아지고 어, 헤드 부분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어팁 자체는 대형, 중형, 소형 세 가지로 나뉘어서 뭐귀 크기를 뭐 막론하고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형태를 채택했고요 을 귀에 좀더 편안하게 착용을 할수 있다는 라 거를 조금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뭐 애플 특유의 H1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에어팟 1세대, 2세대 역시 동일한 H1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에서는 시리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기기를 만지지 않고 에어팟에서 소리를 인식을 해서 시리를 불러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완전히 충전된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24시간 이상 뭐한 번이 완충했을 때 음악 감상을 뭐 4.5시간 이상 뭐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전 에어팟 2세대에서도 역시 24시간 이상 5시간 이상을 뭐 계속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배터리 부분에서 진보가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기존의 고가 이어폰으로 불렸던 제나이저 이어폰이나 뱅앤올룹슨 뭐 이어폰 같은 경우에 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이어폰이었죠 기능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구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이었을 텐데요 에어팟 2세대도 2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는 라 평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에어팟 프로는 32만원입니다 웬만한 고가 이어폰을 뭐 호가하는 가격대죠 아무래도 프로라는 이름에 붙은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기존의 에어팟 가격이라면 좀 납득이 갔을 텐데 말이죠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30일부터 구매를 해서 접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11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출시일은 추후 공개됩니다 로 이제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전히 1차 뭐 판매 대상 국가로는 지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근래 애플의 좀 행보가 한국은 조금 무시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전에 커널형 디자인이라는 게 유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뭐 방수 IPX4등급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은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뭐 다만 뭐 실익을 불러서 뭐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놀라운 기능이긴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실 뭐별 그닥 새로운 건 없었고 디자인이 너무 실제로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나와버려서 아쉽다라는 평들이 많지만 사실 또 막상 또 나오면 다들 구매해서 쓰실 게권하기 때문에 에어팟 1세대 때도 그랬잖아요 다들 뭐 콩나물 닮았다고 했지만 머지않아 다 구매를 해서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정식 출시가 되는대로 저는 구매를 한번 해서 써볼 생각이기는 합니다. 뭐 그때쯤에는 아이폰 11로 핸드폰도 바꿨을 때고요. 한번 두 개의 시너지가 어떻게 맞물릴지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사용했을 때 에어팟 2세대하고는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뚝테크는 여기까지고요. 어,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된 또이 신제품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